어... 예제 3몇 페이지지? 25페이지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지연이다연히 너무 어려워 이러고 있는 표정들인 것 같아 요 fx가 뭐에 로그 2x 로그 2x인데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가 했으니까 a점의 좌표는 1,0일 것이고 여기 위에 점 4, f4를 지나니까 4,2를 지난다 그게 b점이네요 네. b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나가다가 y는, e, y는 누구와? 이의 x제곱과 만난대. 얘네 둘과 만나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 마이너스 1인 네. 직선. 어? 그러면 요 점을 지났던 b에, 요, 요게 지나가다 여기 만났으니까 c점은 대칭점. 이 콤마. 계산할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대략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 요점, 요점, 요점을 연결한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천하락, 천하락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음. 2 4 요게 얼마? 음. 2 1대 1대 로트위니까이게2괜찮아 네.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인데 얘네 둘을 어차피 지날 거니까 나오는 값이 6일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밑변 알고 높이만 알면 되니까 직선과 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 는 됐죠? 네. 그럼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이건 이것 때문에 당연히 본 거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어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유제 6번이에요 근데 유제 5 모르겠는데요 야 유제 5도 솔까 전혀 모르겠으면 그냥 밑에 있는 식 풀어버리면 a 가두개 중에 하나 나오겠지 네. 2분의 1 또는 2분의 3 나올 거야 야 근데 5번도 볼게요 5번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유제 5에서 y 는 a 의 x 제곱의 그래프와 y 는 로그 a 의 x 제곱의 그래프가 자 위치 a 가1 보다 큰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너희가 귓등으로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정말 정말 매번 설명을 했던 얘기야. 여기가 1이지 네. 1 보다 크니까 올라갈 거야 1이지 네. 역함수로 이렇게갈 거야. 그치? 그 다음 요런 요 직선의 그래프가 올라갈 건데 오케이? 네 1을 집어넣었을 때 0, 1, A이기 때문에 안 만나 절대로 근데 문제에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 만난다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그래프 다른 거 한번 그려봐야 될거 아니야 어떤 거 1보다 작은 상태 에 A가 1과 0 사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하고 뭐지? 이런 그래프로 지나갈 거고 여기서 만날 거 아니냐 네. 1과 1보다 작은 곳에서 만나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 문장이 뭐야 야 미친 A는 얘 범위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럼 뭐 이렇게 오래 풀려 그럼 2분의 1 끝나는 거지 6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 내 기억에 의하면, y는 log 2의 x와, 맞나? 네. y는 log 2분의 9의 x가, y는 2와 만난다. y는 미리야. 미안하다. 그러면 그려볼 건데, 되게 막큰 포문을 막, 큰막 그래, 그래프를 막 높게 그릴 필요가 없어. 얘는 분명 1,0을 지나가겠죠? 네. 그리고 y는 1이라고 잡아 놓으면 1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1이 되냐면 2에서 1이 되지 않을까요? 네요 그러니까 점을 지나는 곡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언제 1이 됩니까? 2분의 9 3, 4, 요점 2분의 9에서 처음으로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곡선을 또 그리면 이렇게 하겠네이 곡선과 이 곡선 그리고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 안에 정수점 격차점 어디있습니까 이거지 네. 그럼 여, 이거 들어가죠 하나 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잖아 그러면 1일 때 봐야지 쭉하다 그 여기 2 3 4 4점은 안 되지 네. 몇 개의 점 4개 네. 네. 이거 엄청 쉬운 격자야 예전 격자는 이런데 이게 들어가 N 그래서 N이 2보다 큰 자연수인 것에 대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이 그림 안에 있는 격자점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a1 더하기 시그마, k 는 1부터 99까지 ak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21번이었어 문과 킬러 어차피 여기는 한개지 만약에 n이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게 n인거잖아 n. 네. 2부터 N까지니까 N-1개 있을 거고 여기 한개 있었으니까 a n 는 그냥 N개겠지 네. 3이면 3에서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잡힐 거고 4면 한 개가 더 늘어 5, 6한 개씩 더 늘잖아 그냥 2라고 잡았으니까 1이라고 잡았습니다 2면 더 올라가서 그 다음 생각을 더 해야 되겠지 2일 때는 몇 개씩 더 늘어날까? 그러면 아까 그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K, 이 문제로 바뀌면서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죠 충분히 변형이 가능해요 이렇게 세 가지 지금 1차적으로 좀 풀어드렸어요 예제 4는 그래프적 해석을 하고 싶은 거야 Y는 로그 2. 2x 음만한게 네. 2니까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x 플러스 네. 자 왼쪽에 너희가 볼때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겠죠 네. 이를 지나요 자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는 그래프일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x앞에 부어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뒤집혀 있겠지 걔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냐 m-1,0을 지나야 되는 거야. 여기다 뭘 넣어야 1이 될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m-1,0이 어디 있어야 1사분면에서 만날 것이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여기 어디 꽂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 m-1이 1보다 커지면 돼. 즉 m이 뭐보다 커지면 돼? 2. 최소한의 자연수가 했으니 m은 3.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유제 7번이 조금 고민이 되셨을 텐데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프의 기, 기울기의 해석이요 자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잖아 로그 a의 x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데 3,1을 지난데 이게 뭘 얘기해 나 3이요 그냥 한단는 a는 3이야 이거 보면서 문제 뭐야 뭐 이렇게 쉬워 그리고서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이렇게 가겠죠. 얘 위에 3,1을 지나고 3,1을 지나고 더 갚아야 더 되겠구나.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됐죠?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있는데 누구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네. 1 플러스 2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되었지 네. 모든 점을 다 평행이동 하는데, 요 점을 1만큼, 2만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네요. 모든 점들이 1만큼, 2만큼 올라온 상태로, 요런 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그 네. 생각해봐라. 원래 만났던 점이, 그, 이, 1만, 마이너스 1만큼, 2만큼 가도 그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 곡선의 점도 다 그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세요의 뜻이야. 얼마야? 2,4 응. 응. 3인가? 네. A, B, C 예제유제분은 이 정도 문제만 뭐 참고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려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요번 수 2개 느낌 그려봐라 그려라 레벨 2에서는더 많은 느낌이에요 계속 그리래 내가 <웃음> 좀 싫어갖고 그만 푸는 거거든 음, 레벨 3 1번 어 원이 하나 있어 이 원은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그치? 레벨 2에 입었 레벨. 레벨 맞지 이거? 네. 요 어.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1,1이라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웬만한 지수항수는 1,1을 지나지 않아. 1보다 큰 녀석이 지나지 않는다렇 즉, 여기가 1인데 문제를 봤더니 y는 5분의 2a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또 뭐야 100분의 9a의 제곱의 x제곱 이거지 결국은 네. 얘는 안 만나고 얘는 만나다니까 얘가 안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얘가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결국은 얘는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얘는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그지? 문제 어렵게 보이지만 해석만 하면 다음 5번 5번도 로그함수 두개가 있어 y는 로그 4의 x y는 로그 2의 x 그치?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네. 그러면, 특징이 되는 점을 잡아보자고. 요 점이 B컵마 이렇게 가는 거야. 음.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라고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B-1. B 내가 바로 A지? 그럼 여기는. 로그 사이 B. 그럼 여기는, 이제 네, 여기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로 표현해야 돼 원래는 얘를 집어넣은 log 2에 b-1인데 얘보다 하나가 큰 거잖아요 네1큰 거니까 로그 4의 4b와 같죠 그럼 이거 연산해 주시면 나오겠네요 b가 집어넣으면 a 나오겠네요 네 오케이 고런 계통으로 가주시고요 어, 이거 빼면 되는 거였구 <웃음> A가 1보다 크대요 어우, 강실 아니 너무 더워 야, 저기 꺼봐 어우, 어우, 삐질방에서 수프하는 거 같아 X파 마이너스 7 x 자가이이 상태인데 어우 더 fx는 로그, 로그 3의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2 3. 마이너스 7 x 1. 1 여기고 여기는 x가 1 a 로그 2x, 2x. 어우 더얘가 최대값이 존재하라고 했지 네.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로그 3에 되니까 로그 3에 9니까, 마이너스 7,2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로그 3의 1이기 때문에, 1,0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겠지.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로그 2의 그림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계속 가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 있는 여기 마지막에 요 A일 때이 값이 이 선보다 위로 가면 최대값이 있어서 여기 하얀 동그라미야 없어요 없지 네 이해돼? 네 얘보다 넘어서면 여긴 검은 동그라미라니까 그럼 얘가 어디로 와야 돼 밑으로 여기 어딘가로 와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E를 집어넣으면 A를 로그 2의 A가 E보다 작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2에서 걸려버려도 여긴 없지만 여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오늘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작가나 같아야 돼? 4, 4. 실수 A의 최대 값은 4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시나왔 하세요 <웃음> 아이 자식다 레벨 2를 풀어 보는 걸 목적으로 하랬더니 레벨 2를 독해력 문제로 만들고 있어. 요 밑에 있는 건 y는 밑에 있는 4분의 1이 4가 나가면서 2 없어질 거고 네. 그럼 결국 로그 2에 16으로 묶여 나가면서 x 2 플러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네. x 축을 2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고요 맞죠? 3,5를 지날 거예요. 여기를지날 거고 뭐정근선이 2에서 잡힐 거니까 이 그래프 전체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들어올리는 거죠 2만큼 4만큼 네. 이게구나 3,4 를 지나고 그 다음은 여기 여기 여기를 지나는 이런 류의 그래프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y는 e x 3 마이너스 3에서 기울기가 2씩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야요 그치? 여기서 만나네? 네 근데 기울기가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커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만났고, 그 다음 여기서 만나죠? 얘는 이렇게 또출가 가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게 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쨌든 그럼 첫 번째 만나는 점 여기를 A로 잡았고, 두 번째 만나는 여기를 뭘로 잡아야 돼? B 로 잡으라는 얘기지 네. 얼마큼 나겠니? 네? 지금 이 그래프도 기울기가 2고 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도 X축으로 1을 2 옮길 때 Y축으로 4만큼 옮겼단 말이야 네. X축 2 Y축 4 그럼 여기서 2만큼 옮기고 4만큼 옮긴 것도 기울기가 2잖아 네. 그러니까 요 길이가 2 여기가 4가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음. 5점은 여기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잖아 음. 밑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지 AB의 길이 네. AB의 길이 얼마가 나와? 루트 20?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X-Y-3은 음. 0과 0,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5 분의 3 그죠? 네. 곱하고 나누기 2할 거니까 곱해주면 6 나누기 2, 정답은 3 되나요?